k s t a 래퍼 슬리피 통장에 고작 5만원 스웩 때문에 래퍼이자 방송인 슬리피가 오늘 KBS 김생민의 영수중에 출연해 스웩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밝혔다. 스웩은 힙합퍼들이 자신을 뽐낼 때 사용하는 자신만의 여유, 멋, 허세로 해석할 수 있다. 슬리피는 평소 다른 방송에서도 모은 돈이 없다. 수입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한적 있는데 이날 방송에서 슬리피의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슬리피는 평소 명품을 좋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데 관심이 많아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슬리피는 현재 통장에 5만원이 있다고 밝혔다. 슬리피는 래퍼들은 스웩이 있어야 하는데 스웩을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져요. 라고 고백했다. 이날 공개된 슬리피의 집에는 아파트 관리비 체납 독촉장과 유명 명품 시계와 스포츠 카키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음악을 칭찬하는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며 거액을 그 소비하기도 했다. 슬리피는 또한 외환위기 때 힘들어진으로 가족과 아파트에 살지 못했다며 160만 원월세의 아파트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슬리피가 돈을 잘못 버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슬리피는 세계의 TV 프로그램과 세계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패널이나 게스트로 고정 출연하고 있다. 하지만 슬리피는 그 돈을 앨범 제작하는데 쓰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는데 앨범이 잘 되지 않았다. 히트곡이 없다. 고고백했다. 그는 이런 사실들이 창피하지만 이다 라고 인정하며 음원순위 1위를 하고 래퍼로서 돈을 많이 벌어 고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아들이 되고 싶다. 고 밝혔다.